네 감사합니다 왔어요 왔어 왔어 아싸. 왔어 최근 야매 주부께서 감기몸살로 한 달을 넘게 몸조 누우셔서 며칠 전부터 저 혼자 뭔가 맹그러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코스트코로 가봤습니다 저는 코스트코에 가면 꼭 고기 코너를 기웃거리게 되는데 시상이 시상이 고기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이전 같았으면 그냥 별생각 없이 샀을 텐데요 공용쇼핑과 유구 소고기 콜라보 생방을 했었잖아요 11팩에 6만 8 9 0 0원 자동주문 했을 때그 이후에는 사실 쇠고기를 덥석덥석 사지 못하겠더라고요 맛이면 맛, 가격이면 가격 공용쇼핑의 유구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공용쇼핑 들어갔습니다 유구 주문했고요 어제 시켰는데 오늘 도착했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짜잔 오자마자 꽝꽝 온 유구소고기 해동부터 시켰습니다 지금 택배에서 왔을 때는 여기가 모두 밀폐되어 있어서 이 상태 그대로 물에다가 잠수시키면 서서히 해동이 됩니다 저기가 이렇게 진공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핏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요리 실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즐겨 먹는 괴기 요리법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최고기 가지덮밥? 가지덮밥이니까 준비물은 가지입니다. 친환경이라서 못생긴 거예요. 예, 우들조들. 아이고, 손 시려. 아이고, 손시 이것도 텔레비전 보니까 아주 센 바람으로 치익 하면 까지던데. 이게 손으로 이렇게 까야 되나? 어, 포도씨유, 또 아보카도, 오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요리 방법이 단순하고 집에 있는 양념만 이리저리 섞으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조금 매콤한 걸 좋아해서 어, 이거, 보이나요? 이거 보이나요? 똑같은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마트에서는 매코이 브랜드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태국산이나 베트남 고추도 상관없습니다 콤하도록 충분히 넣,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채를 넣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녀석을 넣습니다 이 녀석이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오늘 요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소스는 미리 만들어 놔야 합니다 자 선수 입장합니다 제일 먼저 막간장한 스푼 두번째 매실청인데 황매실청입니다 황매실청이 없으시면 설탕을 넣으시면 됩니다 얘도 한 숟갈 넣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사람들도 굴소스 맛을 아셔서 굴소스를 넣었는데 얘가 잘 안나오네요 야야 굴소스야 얘가 얘가 이러다가 확 나오지 또 이제 내 속을 확 뒤집으려고 아또얘 때문에 또 성질 나빠지려고 그러네 너 조금밖에 안 넣는다 그러면 한 스푼 넣습니다. 술 아닙니다. 이, 이 안에 미림이 들어 있어요. 어쨌든 이 술을 먹긴 먹은 거지. 미림 한 스푼 넣습니다. 한국 사람 고춧가루 또 먹어 줘야 되잖아요. 자, 한 스푼 넣습니다. 마늘 이 정도 넣습니다. 이것도 한, 한 스푼 정도 뭐 마늘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더 넣어도 되고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집에 있는 소스 거의 한 스푼만 넣으면 잊지 못할 가지 덮밥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녀석을 넣습니다. 파를 넣습니다. 마지막! 참기름을 두르고, 이제 깨소금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저녁으로 먹고 있는데 이 고기만 해가지고 그냥, 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을 술 한잔 하시면서 이거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음, 맛있어. 예전에 어느 중국집에 갔는데 그 중국집에 차이나식 가지덮밥 이라는게 있어요 처음 먹어보는건데 그냥 가지덮밥을 한번 시켜봤죠 정말 처음 먹어보는 근데 그 맛하고 이 맛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덮밥집을 굉장히 자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좀 멀고 그래서 어 자주 못가다가 언젠가 한번 그 가지덮밥 생각이 나서 거기 갔는데 없어졌어 거기가 장사가 잘 되던 곳인데 요즘은 음, 장사가 잘 돼도 쉽게 망하는 이유가 근호의 그 월세 때문에 월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 쇠고기 덮밥을 잊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인터넷에서 가지덮밥 레시피를 발견하고 드디어 이 요리를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일단 매콤합니다 그리고 약간 달짝지근하고요 그렇다고 양념 치킨과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쇠고기의 식감과 가지와 야채가 주는 맛이 한국적이면서 사천요리 비슷한 중독성이 강한 맛입니다. 사실 이 요리는 이 요리는 이 요리 이 요리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쇠고기를 많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지도 충분히 넣어 주시는게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서 광고를 드리면 1월 14일 화요일 밤 공용쇼핑과 농협 하나로 그리고 야매즈부가 유구 콜라보를 또 한번 합니다. 쇠고기 덮밥을 만들려면 쇠고기가 필요하시죠? 저렴하고 양이 풍부하고 쇠고기 특유의 냄새가 절대 없는 유구 쇠고기 유쇠고기에 관해서 여기 오른쪽 위를 눌러보시면 더 재미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셨다면 쇠고기 요리 빠른 시일 내에 하나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나 부탁드릴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떨 거야 이거 바로 응. 조금 더 넣을 걸 그랬나 아쉽네